에, 어, 안녕하세요 오늘요 맛있는 김밥을요 하려고 준비를 했네요 그 오리 오리 훈제 김밥 날치하라고 오리 훈제 김밥 할 거예요 근데 이어이를좀그 새콤달콤하게 해서 어이를 넣으려고 어이를좀 준비해 볼게요 이게 기니까 이건 돌려깎기가 안돼 길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잘라가지고 알맹이를 빼고 껍질만 파랗게 이렇게 길게 몇줄살 거예요? 두줄두 줄? 응두 줄? 어, 근데 많이 사아야돼 우리 식구들다 어, 먹으려면 두 줄이면 뭐한 줄씩 드세요 내가 <웃음> 내가 안 먹을게 아니야 세줄살을 거야 세줄 내가 대신에 어. 국수를 끓여드릴게 됐어 응? 됐다고 왜요? 김밥 먹었는데 국수를 어찌가 그냥 배 불려서 국물하고 조금씩만 먹으면 되지 국물하고? 중국 김밥? 아니 중국 국수? 아 홍콩국수 홍콩국수 음. 어렴만로또 홍콩 국수로 먹어보게 생겼네. 음. 알았어. 그러면 세 개만 싹 하나 싹 먹고 그거 먹으면 쓰겠다. 음. 이렇게 해서 절여. 음 소금 이게 좀 새콤달콤하게 해야 되니까 소금 좀 넣고 이거 조물조물 해놓으면 지가 절거져요. 그리고 김치를 맛있으라고 김치를 좀 넣을 건데요 이거를 꼭 짜야 돼국물 없이 짜갈게 이것도 이렇게 김... 밥에 넣기 좋게 그냥 찢어? 응. 이렇게 찢으면 돼전부에 내가 이렇게 싸주니까 맛있었다며 아 음, 어, 맛있었어 응. 이거는 참기름하고 깨하고 무쳐주면 돼요 무쳐서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무쳐서 넣고 닭강은 닭강? 아, 아? <웃음> 닭강 아니야 이거 당근 <웃음> 닭강도 되게 오랜만에 음. 들어보네 <웃음> 말이 맨날헛나와 나는 옛날뿐이라 그래요 음. 어쩔 수 없어 음? 어쩔 수 없다고 그 입에 배가지고 음. 응, 식용유를 조금 두르고 식용유는 그냥 팬에다 뿌려도 될걸? 음. 어, 계량, 계량, 계량 안 해줘도 될거예요 음. 그래 이건 약간 볶을 음, 정도. 정도만 소금 저걸로, 저걸로 싹싹 비니까 얘, 이거, 체가잘 썰어져. 음, 편해, 편해. 편하지만이정도 음. 볶으면 돼, 살짝. 너무 많이 볶으면 물렁물렁하니까, 이 정도만. 이거 오리훈제인데요, 이게 기름이 굳어서, 기름이 굳어서 좀 살짝 볶아줘야 돼.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렇게 하면 김밥은 이렇게 나쁘니까 좀, 좀 길게 썰어갖고. 이게 들어가니까 맛있더라고. 이거는 볶아주기만 하면 돼요. 소금 한나큼 넣어주고. 거의 까짝까짝하네. <웃음> 까짝까짝하네. 아유, 내가 이게 뒤집는 게 기술이 없어요. <웃음> 자, 성공하냐? 찢어 먹냐? 어, 성공했네. <웃음> 성공했어. <웃음> 저희 저기는 까작까작 하다가 찢어 먹었어요 까작까작 <웃음> 여기 까작, 까작까작 하다가 찢어 먹었대 <웃음> 넌 나보다 더 못해 됐어 응. 음. <웃음> 잘 됐네 응. 잘 나왔네 이쁘네 잘 되어서라잉 이쁘게 <웃음> 또 이제 하나 더아 바로 하나 더 해요? 응 <웃음> 음, 하나 할거야 이제 이거 놔 그걸 오이가 이렇게 다전거졌어요좀 물기가 있으니까 야, 맛있어 하나 먹어보니까 삭쿵다쿵해 맛있냐 이, 꼭 짜면 돼요. 이대로. 이대로. 씻지 말고 이대로 꼭 짜면 돼요. 이 알인데요. 이게 나치알을 그냥 넣으면 약간 비린내가 나니까, 응? 어? 여기다 받쳐서, 이 여기 물에다가 식초 조금 넣어갖고, 이 물로, 이 물을 켜서 여기다 이렇게 좀 끼얹어주면 돼요. 그러면 비린내가 잡아져. 이렇게. 여기에요. 깨좀 넣고, 소금도 한원큼 넣어주고 참기름 다 넣어버려야지 날치알이 톡톡 씹히면 맛있어 김밥 먹을 때 됐어 날치알이 여기저기 굴러 댕겨 <웃음> 나도 내가 먹어야지 굴러 댕기라고 김을 두장두 장으로 해요? 응 어, 크게 쌀거야 음. 좀 넓적해서 좀 잘라볼라인 당근 넣고 당각 넣고 단무지 단무지 당각 <웃음> <단무지. 웃음> <단무지. 웃음> 넣고 응응 응, 이거 오이 응. 오이 넣고 김치 넣고 아말안 하려고 하니까 더 나오죠 <웃음> 김치 넣고 이제 고기 그래서 응? 담배 끊기가 힘든 거야 사람이 응? 입에 입에 배운게 무식 무식 의 중에 나도 나오는 거지 나도 모르게 생각 안하면 더 생각나니까 그런, 응. 완성 끝 완성 고기 하나 삐져나왔네 내가 먹어 뭐, 와 나무 토막만 해 주장이 때가 안 붙어. 좀 놔두면 붙는데, 새끼 차면은, 참기름 붙이면 안, 안 붙어. 주밥 세줄 싸기도 힘들어. 뭐 새줄 싸? 힘들어. 맛있는 거두 줄만 싸지. 새줄 싼다고? 계란 넣는 거는 두 줄만 싼 거야. 아. 이거 찌그리 넣으면 되 하나. 짜그리, 짜그리. 짜그리는 내꺼네 <웃음> 짜그리는 내 거. <웃음> 밥도 참밥으로 넣어줘, 차라리. 왜? 참밥 <웃음> 신세. 참맛이 사면 안되지 아, 그래요? 그럼 짜그리는 내가 먹는걸로 음. 계란 이고 내가 주워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주워 먹길 무슨... 잘했네 편안할 거했네다 음. 들어갔지? 예. 이게 또 놔두면 뭐 스키자서붙는데 바로 썰어야 되니까 안 붙네요 그래서 물을 좀 발라주는거요 짜그리 짜그리 이거 하나가 두개는 내가 다응 음. 나는 딱 반토막이면 될것 같아 반토막? 음. 이게 계란이 내가 두 개만 부쳐가지고 하나는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냥. 음, 괜찮네. 응? 괜찮아. 음. 난 많이 안 먹으니까. 또 남으면 또 나중에 셋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 음. 김밥을 한 번에 안 먹어도 되잖아. 아니, 내가, 어느 분이 내가 말가 없다네. 근데, 나도 나이가 한살더 먹어놓으니까 좀 점전해지려고 말을 좀덜 하요. <웃음> 너무. 너무 오면 이거 김밥을 안 했다 너무 까불어갖고 음 김밥 안 했어 나 이렇게 싸는 게더 좋아 김밥안 하고 이게 약간 게더 단단하게 싸지더라고 인자 썰어볼게라잉 잘 싸졌다 아 이쁘게 싸졌네 <웃음> 얘는 꼬다리가 별로 없네 뭔 꼬다리? 딱 맞네 꼬다리 막 삐죽삐죽 나온 거 내가 딱 맞게 넣었으니까 그러지 짜자자잔 오 저기 날치알 날치알 우리 혼제를해부었어라 오늘도 감사하고 건강하세요 점잔해진다며 <웃음> 아니야 내, 내 성진대로 살래 그래요 <웃음> 응.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